여러분 오늘 스테이크를 구울건데 스테이크를 구우려고 제가 또이상한을 이렇게 입었어요 고급 라인으로다가 입었어요 자 장식. 몸만났죠네몸가고올까 알아서 가주시면 되겠어요 스테이크니까 아 어, 어려워 는게도 없네 <웃음> 일단 식종류도 살짝 불러야 되고요 어, 제가 알아서 챙겨볼게요네자이버러를 어, 여러분 무바라를 이렇게 까요 이렇게 무바라 이자바라 무바라를 무바라를 이렇게 갖고 녹여 이렇게. 녹여 <웃음> 불난가요 오늘. 어제 불붙다가 불는거 아니니? 어? 좀 맛있겠다. 언니 옷 솜에 저 지금 그제 불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보는 거지. 도착이야. 해선 병아리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오 해선 병아리니 고마워 아, 해선 병아리님 감사해요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해선 뼈아리님 너무 고마워요 그냥 대충 꾸무으면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갖고 <웃음> 송이랑 벗겨야죠. 어, 미안합니다. 시윤이로 살짝 둘러야죠. 버트로 탄다고? 아 버트로 마지막이라고? 아좋댔네 다시 걷어내고 할까? 다시 걷어내면 되지 뭐. 다시 걷어내자 그럼. 그러니까 이것도 해먹 해먹 해먹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죠? 나는 이걸또 스테이크를 아래로 먹고, 그죠? 탄다고 제일 마지막에 넣라는 거잖아, 그렇지? 어, 알겠어요. <웃음> 오늘 나좀 스테이크 먹다 골로 갈걸한 거야. <웃음> 내가 원래 또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또 양식이에요, 양식. 오내 혼자 꼽아서 내혼다몰라고 오늘 가니씨가 뭐야? 시드데에 있는 거야 요즘에 요즘에 인터넷에 안파는게 없어 소고기는 맞겠지? 근데 왜 돼지고기 냄새가 나지? 고추고기 냄샌데 이거 소고기 많네 99.99% .99 소고기네 아아 아 겉밭 속대요 팬이 졸라가 달궈진 상태에서 나야 된다는 거지. 음, 알 알겠어요. 팬을 팬을 졸라게 달궈야지 예. 육즙을 가둘 수가 있대요 맞아요. 스테이크 구워 먹어봤어요. 구워 어, 먹어봤죠. 그럼 뭐예요 어, 토마토도 구우면 맛있어요. 그냥 토마토를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오, 야. <웃음> 어, 맛있다. 그냥 소금보다는 약간 맛소금이있맛있을맛같는맛 <웃음> <것 같은데. 웃음> 소금 맛겨왔고요 <웃음> 후추, 파는 맛있는 맛 쉽게 <웃음> 자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조가 얘를 좀 씻어 올게요. 그 씻어야 되는 거야? 한번 씻어야 했 그래도. 어... 해 척후드세요. <웃음> 아니, 올게요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굽도록 할게요. 마스크 써야 됩니다. 完蛋配的 <laughs> <laughs> 보화기좀 침대에 놔야겠다. 해 그래야 돼. <웃음> <웃음> 무슨, 이 무슨 썰어와요 이 아니야 한눈에도 조 달라요 서하이니까 아하이니까자지 잘 보고 잘되고 있네 그래도 내 마가린 어디갔어? 내 버터 어디갔지? 왜요? <웃음> 이렇게 굽는거 아니에요? <웃음> 이제 버터 나야 되죠 아니, 해봤다니까요 애시 남게 먹고 해요 그럼 탄데요 약불로 해가지고 이제 떼져야 버터가 또 녹으면 <웃음> 먹어라 먹어라 버터를 먹어라 스테이크 있다 버 양보소 <웃음> 오늘도 욕망의 스테이크네요 먹어라 먹어라 스테이크야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저희 요리엔 정답이 없어요 아셨죠? 저희가 알아서 해먹을게요 <웃음> 야 보기는 좋네 너무 이쁘다 아웃백 같다고 불이 불을 끈 거에요 계불날것같았어 그치 만만했으면 됐지 뭐 마법은 여기 마법의 가루 넣으면 되지 뭐 <웃음> 아우 이거면 돼요 뭔 걱정이에요 여러분 <웃음> 버터도 더 이상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싶어하고 안 녹아요 저는 느주세요레어요 <웃음> 아, 아니요 웰덤 well 웰리덤 <웃음> 이빨이 빠질 만큼 이렇게 바싹 익혀주세요. 세게가지고. 이거 왠지 그냥 레어로 먹으면 이틀 알아놓을 것 같거든요. 바싹 익혀주세요. 알았죠? 어? 언니, 걱정하지 말아요. 언니도 바싹 익혀 먹어요? 언니, 그리고 이거 사라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스테기살 사라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제일 최선이에요. 이게 제일 이뻐요. 어? 어떤 걸로 갖고 올까요? 우리 한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버 하얀. 어, 그래 그런 거라도 갖고 와요. 고기가 좀 이런, 잘. 필요한 거뭐가 있을까요? 아, 숟가락 갖고 와야 되네. 버터 뭐 끼얹어야 되니까 숟가락이랑 보이는 사람 고기는 언제 있는 거야? 아, 지겨워. 그렇게 왔어. 어, 이랬어. 그렇게 왔어. 어 아, 아. 아. 음, 아스파라게스는 잘 익고있다 어우 잘 익고있어 이거 어. 시즈닝 페즈 나와 소금이랑 후추가 다 들어가있더라니까요 3개인데 접시두개 갖고 왔네요 아 저기다 <웃음>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니까 요 데코를 해야 되니까 갖고 와요 김 <웃음> <웃음> 지금 들으면 <좀> 겠네 <웃음> 그거 근데 토마토 랑다 익은 거 같은데 빼야 되겠다 그죠 어왜 출퇴근 언제라 해거다 읽었나? 어머, 나 떨어졌다 우와 불 나요 아니 이렇게 하더만 보통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아 <웃음> 이렇게 세워서 막튀기고하더만아 아하 <웃음> 우한 상황인 같아요 <웃음> 응. 불락없어요? 방 <웃음> 불락불어 <웃음> 단머리도 <웃음> 끄질해야지 뭐 이제 약한 불에 좀 구워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약한 불에 여러분 살짝 스테크가 이 이제 그 <웃음> <웃음> 오 짭짤한 모양이 괜찮네요 근데 스테이크가 여러분 잘 익게 약한 불에서 45분씩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몇 분이요? <웃음> 45분씩이요 한면당 네. 지금 11시니까 한1시면 먹겠네요 <웃음> <웃음> 아니요 <한> 시, 45분에 <웃음> 완성돼서 그 15만을 먹고 들어가야죠 <웃음> 2시에 오늘 공연하겠네요 고민. <웃음> <웃음> 좀 고민해야 돼요? <웃음> 술 먹먹는 게왜 좋게 나요? 고개 포기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직 속이 안 믿은 거 아닌가요? 어디를 눌러보라 그랬어요? 이런 느낌이라 그랬나? 아, 자기야, 우리끼리 먹는 게 무슨 메시냐. <웃음> 그냥 먹으면 되지. <웃음>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돼가거든요 그럼 제가 데코를 좀 해볼 건데, 고기가 다 익었나? 좀 드셔볼까요? 죽어나 봐. 피가 나왔어. 아. 음, 는 오늘 이것 어요 네. 이거, 이게, 쿠팡에서 영어로 돼 있길래, 미국 거다 싶어서 하나 샀어요. 다 영어예요, 바로. 어차피 저도 못 읽어요. 네. 어... 맞네요. 미국 거 맞죠? 무슨 레스토랑. 델모니, 뭐, 레스토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염면도 굽잖아요. 잘안지네 어이, <웃음> <웃음> 저 또스 마법에. <웃음> 아! 뜨거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고급스럽다나 <웃음> 그냥 아홉백 가서 먹을래 언니 편안하게 리테이크 <웃음> 하지 말자 언니 그냥 한식만 해 한식만 해 한식만 <웃음> 뭐야 왜 네. 이렇게 먹는 것도 싫어요 아니 그냥 사다니 먹고 싶어서 언니만 <웃음> <잠시만>, 먹 너무 싫어서 <웃음> 아, 아. 아우 마법배 수술해요 <웃음> 아우, 어, 한개더돼있네 여기. 뭐라고? 어. 델모니코스 스테이크 소스. 어흥. 근데 언제 다 읽어, 이거, 이거? 이거 다 이제 읽었을까? 먹을까? 이게 야채 꼬아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 무슨 야채를 구워? 이거 뭐, 아스파라거스방토 뭐, 이런 거. 다 뭐? 먹었어요. 다 구웠어요. 다 구웠어요. 여기 매니저까더 놔두면 살것같던아 지금 <웃음> 지금 먹어야 된다 고어야어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부터 여러분, 자, 집에서 배울 만한 스테이크 요리거든요. 어머, 손으로! 자, 스테이크 요리를 세팅을 하는 방법을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다요. 우선, 아스파라. 아스파라거스! 욕하는 줄 알았어. <웃음>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모양을 냈어 이렇게 나 이렇게 난을치세요 네, 이렇게 난치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 난 끝에 난꽃 있죠 난 꽃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난 꽃을 난꽃추난 꽃을 고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해서 난꽃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난 고추를 막. 허, 허! 너무 이뻐, 이거. 아트다, 아트. 아트예요 아트. 이뻐. 음, 진짜 아트에요. 와. 기가, 똥차다 기똥차. 깨똥찬. 아스파르고스 구워먹은 거 맛있는 거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또, 밑에 풀숲을 또,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게 풀숲이에요, 풀숲, 여기. 풀숲에서 원래 나무대가 자라잖아요. 또 그런 거를, 아스파르크스. 음, 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요. 자, 요렇게, 일단 대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스테이크를 자, 원스테이 야, 이놈아! 언니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 이년들아 투스테이크 스테이크 이렇게 넣어요, 스테이크자그 다음에 이 소스 있죠? 어떻게 나와요? 이건? <웃음> 톡톡톡 쳐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이고 씨부랄려나 그래요 예술작품 탄생했어요 허, 나 진짜 미쳐버렸네 치 예술작품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제대로 보여 보세요. 아 이거 봐 봐. 여러분 스테이크. 스테이크 댄스. 자, 이제 먹어 볼까요? 이게 쟁거네요. <웃음> 이거 경화 언니 갖다 주고 와요 그렇게 갖다 주고 와요 경화 언니 기다려. <웃음> 아, 오늘도 해보까요 셨어요 맛있어요 어. 잘 먹겠습니다 <웃음> 들어와요 그릇이 나가면 안 돼요 어디다다 내렸어요? 네더 내려가네요 거기다. 내려와요 보냈습니다 거기다 내려와야 돼요. 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이게 다는 이거아 <웃음> 어, 그래요? 음. 알맞게 딱잘 익었는데 여러분. 음. 음. 음. 맛있네요. 음 맛있다 뭔가 이렇게 먹으면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얘기했지 배운 여자들 같네요 아버님 사업은 언제 물려받으셔요? <웃음> 아 보통 이런 대화 하잖아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않아서 <웃음>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 다음 주 아버님이랑 식사을해요아 제가 남자예요. <웃음> <웃음> 네. 마실 어 없는데 아 대충 꽃서 먹는 거죠 뭐 정답이 어디 있어 그쵸 요즘 주식 어떤 일고요안 해서 모르겠는요 오이야 된장찌개 하나 시켜라 난 <웃음> 김치볶음밥 오이야 어, 이제 먹어라 <웃음> 빵으로 먹었으니까 이제 통으로 먹자 어머니. 어, 예, yeah. 음악이 없네. 제가 문장 닫아봐요. 아, 미친놈인가 봐. 어쩐지, 개 씹이더라. 실났어요 잠깐, 다 제가 모리운 못했어. 잠깐만. 잠깐 연기. 난 송혜교야. 난 송혜교야. 난 송혜교야. 잠시만. 갑자기 송혜교로 가는 거야 이제. 베디 엑시. 연진이는 어떻게 됐대? <웃음> 왜 웃어다고? 아 바뀌는 거예요? 송혜교라며. 잠깐만요. 비해야난 <웃음> 이도현이다. 됐어요. 난 이도현이다. 도현씨 살이 많이 쪘나요? 동시에 안분 사이에 <웃음> 많은 일이 있었나봐요. <웃음> 머리만 그대로네요. <웃음> 무슨 일이 있던가? 금럼 전... 아니 <웃음> 그냥... 뜨니까 으면 정말... 이 동작... 더 여기 꼼짝 다 해야 되고, 아 긴가만 되나 봐... 전 i 나단말이 i 아, 맛있는데 왜? 너네가 뭐 이런 거 먹어봤겠어? 그 i 너네가 뭐 i 태 g t h 크를 먹어봤겠니? 아우 그래. 이거 우리 서울 사람들이라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웃음> 음. 자. 드라마에서는 조금씩 조금 씩 잘라 먹더라요. 아유, 그 미친 짓이야. <웃음> 동사. 네 형님. 이번에 경영에서 손대. 또 손대실게요. 경행해서 손대라고. 형님, 아주버님 잡아 드셨으면 회사는 그냥 좀 내주세요. 동서, 네. 고기나 처먹어. 꼭 칼날 없게 만드시네요, 형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맛있어. <웃음> 오야! <웃음> 난 김치볶음밥. <웃음> 다소라 <웃음> 아무도 없어. <웃음> 음, 아스파라거스가 너무 맛있네. <웃음> 어머니 그거 봤어요? 길복순? 음. 오늘 다 봤는데. 음? 오늘 보고 나왔는데요. 반장합니다 음. 보셨나요? 여러분, 어, 윤윤아, 나는 지금 된장찌개요. <웃음> 너는 어, 괜찮아? 저 언니가 해주시면 뭐든지 뭐다 맛있죠. 하지만 뭔가 김치볶음밥이 살짝 땡기는 뺑기는... 김치볶음밥. 음. 어. 네. 시큼하고 매싹하고 <웃음> <맵싸악> 막아. <웃음> 겁나 매운 아귀찜이나 나는 있잖아요 집중하는 직업들이 왜 힘든 줄 알겠어요 내가 아까 불 날까 봐 소화기 들고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때부터 너무 피곤해요 입맛 뚝 떨어지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고급 라인으로 됐네요 맛있다 아, 아. 음. 약간 나는 끝에 좀 미미했어요 아그 영화요? 음. 저도요 끝에 뭔가 <웃음> 음. 재밌었는데 음. 한 조각 남았네요 이제 저는 스테이크는 크게 먹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조금 조금 사러 먹어 동상모델안더 시켜 몰라요. 형님 저희 요즘 소식하잖아요 근데 김치볶음밥을 시켰어 소식을 한다 그랬지 안먹는다고나 안 <웃음> <웃음> 그러면 은 스테이크 하나 더 주문해 줄까? 아니야 괜찮아 <웃음> 저기요 삼촌 <웃음> 이 <웃음> 음악 좀 들어주세요. 한층 <웃음> 음악 좀 없어야지 음악이 이렇게 할것 같은데. 날씨님 <웃음> 어. <라스님> 여러분. <웃음> 봄에 왈츠 같다. 음, 봄에 왈츠 같다. <웃음> <웃음> 언니 고기가 안 줄고 있어요. <웃음> 음, 맛있다. 음, 와스럽다 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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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오는 노래가 내가 대상받았던 노래야 뭘로뭘로 <웃음> <몰루. 웃음> 여기서 어떤 역할을 <곡> 하었거 <웃음> 피콩 피콩이 뭐예요? 피아노 콩콜 피콩에서 대상받았다 <웃음> <웃음> 되게 많은 드라마가 있네 <웃음> <웃음> 내가 예능을 잘 몰랐어요 내 채널은 삐콩으로 대상맞으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부자들은 음식 남기죠 그만 먹어요 이 남자 좀가 여기 어우 덥다 음. <웃음> 김영아 이거 이번에 안 준해도 되겠나? 사모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음. 맞지남맞아요그래 어, <웃음> 얼마에 내시게요? 5만 원. 찹스테이크로 할까? 스테이크 음. <웃음> 그래 찹스테이크로 할까? 3만 5천 원 받음.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아. 네. 예나 yeah. 지금 너무 고급스럽지 않을라와봐 어우 그거 같다 그 사모님 아침식사 같다 아? <웃음> 하람을 지고 <좀> 왔다고? <웃음> <웃음> 어 맞아 어. 음, <웃음> 너가 세고 들어가서 너가해래 어, 오케이. 사모님 <웃음>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t 셨나봐요 김비서가 또 잘하잖아요 o i n 해물 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 잘했어요. <웃음> 어머, 어머, 동서, 고기가 어서 날라왔네요? 또 이렇게 동서 고기를 <웃음> 그렇게 남기면 안돼 그러니까요 벌 받아요. 죽으면 다 먹어야 돼요 이거. 고기는 떡이네, <웃음> 선생님. 얼마나 썰어 끼셨어요 아시 파라가 씨는 또 입맛 안 맞으신가 봐요. 동성 형님 네, 내가 아끼던 아스파라거스 네가 먹었어? 제가요? 제가요? 네가참 먹는 약 아스파라거스 아니야? 어는데요 네. 아니야? 오해세요 지금 저 뚱뚱하다고 다 먹을 것처럼 생기셨나 봐요 많이 넣가 아스파라거스를 먹었으면은 번개 맞는다 5432 <웃음> 어머 <웃음> 아픈 기업 <기억>. 음. <웃음> 형님 죄송해 아스파르워스 나 드릴게요 쌩이에요 나으로눈 밥을 먹었는데 한삼만 먹고 나오는 기분이 뭘까요? 아직 메인디쉬가 안나왔어요이집 괜찮다 이집 괜찮아요? 해물탕 나오기 전에 디저트로 스테이크 괜찮네 음, 그렇게 자주 따지면 오자. 뭐 자주 괜찮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안 음, 그래요? 가성비 뭐 갑이죠 음, 뭐 우리 해물탕 먹기 전에 스테이크로 이렇게 막 입을 싹달려 괜찮네 괜찮아 어. 어. 아이 정도면 뭐 만족 붙잡고 어. 삼친 콜라 <웃음> 치우고 껴아무 어. 뭐 왜요? 치우고 콜라랑 먹자 아우 어, 냅두고 나중에치워 또 먹은 티을 내야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삼친 제빨 좀 주세요 여기 흡연 가능한 곳 맞죠? 말해 뭐 하겠어요 여기 <웃음> 후식 나왔습니다 아, <웃음> 어, 어, 공주야 아우 언니야 누가 들어도 와우. 언니 목소리가 들으면 또. 아우 왜 그래요